아, 이게 물맥이라고도 하고, 물통뱅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니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로 매운탕을 한번 어, 끓여보려고요. 이게 지금 이게 거칠거칠해,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칼로 긁어서 곱을 빼내고. 내가 토막을 쳐올라다가, 이게 어떻게 생겼나?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제 보여주려고 내가 그냥 갖고 왔네? 머리도 먹나, 이거? 음, 음. 머리 먹는 거야. 머리가 맛있게 생겼잖아? 와, 내장 터졌어. 터지면 안 돼? 응. 음. 잘라볼 땐 터졌네. 와, 이거 봐. 되게 또 아주 부적이 물 많이 먹었어. 이거는 밥통이야. 밥통, 이거는 먹어. 아구처럼 와 멸치랑 응? 막 별게 다 있네 별게 뭐잖아요 응뭐 조금만 이제 시원하라고 시원하라고 뭐 조금 듣는거야 여기에 멸치 육수 물을 붓고 이 정도만 붓자. 적당히. 너무 물 많으면 또 저기 하니까. 여기에, 이제 저거, 무탱뱅이 비린내, 비린내 잡기 위해서 이게 저기 된장을 조금만 풀어줘야지. 이게 생선은, 매운탕 끓인 생선은, 어?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야지, 살이 더 쫀닥거려. 여기에 멸치 액젓을 한두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 아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뭘 드셨어 아까 그? 아그 먹보 커가서 그거 커다리 커다리 어. 찜하고 메르치하고 먹었는데 감 먹어서 그런가 어감 먹었다고 꽃감 메신 그 하나 갈까봐 아 소화가 되게 안 되네 한한 정도만 직접 가으시지 말고. 어. 많이 드시지 말고. 됐어. 지저분한거 얼른 이제 가져주고. 이것도 뭐 딱히 크게 힘들지 않고 쉽게 해먹을 수 있겠네. 그래. 알 고추 넣고 파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 여기에 굴소스 굴소스를 좀 넣어야지 한 숟가락 별로 맛이 없는데 그러니까 물통봉이지 <웃음> <웃음> 맛있다잖아 근데 시원하니 국물이 그냥 국물 맛을 먹는 그런가 봐 이거는 다된 거예요? 음. 맛있어? 네. 아직 좀더 끓여야 될것 같은데? 더 울어놔야 돼? 응, 음, 더 울어야 돼. 다 익었을 것 같잖아? 다 익었는데, 아니, 이 아직, 진액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조금만 더 놔두자. 약간만 더 끓여야 돼. 조만 끓여. 응, 음, 다된것 같아. 응. 어. 텅뱅이 이 살이 되게 부드러워. 와, 이찍어 자, 물맥이 물맥이 매운탕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여러 가지 안 넣었어요. 시원하게 먹으려고. 음, 괜찮다. 살이. 어. 아 얘는 아구처럼. 어, 아니 아니야 구는 땡땡한데 이건 살이 음, 되게 연해. 물컹하꼭 어, 순두부처럼. 음. 이연하네 얘가 살이 땡땡했으면 아귀처럼 비쌌을 텐데요. <웃음> 완전 살이 순두부 뭐야 완전히 그냥 순두부네. <웃음> 뭐야 이거? 아 땡땡할 줄 알았는데 니 <웃음> 어, 완전 순두부 할아버지할머니들이아 아니, 음, 니니다 맛있게 먹니습니다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부드러워. 아니, 을니 아니, 아